아! 박사님 거절을 하셨다. 저도 가만 안 있습니다. 아이고 고모가, 너 어떻게 그런 걸라한테드릴 수가 있니? 나도 용서 못해. 그렇다면 이건 어떠십지요 어, 그렇다면, 자, 이거, 하나, 둘, 셋, 징징징징징징, 가자, 가자, 가자, 가자. 너 말랑이잖아! 야 니끄보다 네 니게더 네 좋아! 아저 싫어해! 있는 거예요! 아 알았어! 그럼 하나 더! 하나 더! 아 진짜! 자! 요건 어떠냐? 아! 승 신, 신, 신, 신. 인승 거절 거절 거절 거절 아왜 거절이에요? 아 생각해보니까 난 두개고도 하나야 아 알았어요 자! 아 두세여! 자! 어떠세요? 어! 하나 둘 셋! 신, 신, 신. 인 야 요새 이거 유행들 진짜야 너무 재밌다 야 어? 어? 전화 왔군? 어 잠깐만 자 여보세요 안알콜클리프 박사입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SCP-6789 사이렌헤드가 출몰했습니다 어떡하죠? 어? 사, 사이렌헤드 호지 위치가 어딘가? 예 지금 제가 좌표를 찍어놨습니다 그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어? 어 알겠네 알겠네 어 그래 아아 아. 사이렌헤드! 사이렌헤드 어딨나? 와 사이렌헤드다! 허! 어, 아이 드디어 자장군! 이런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을 줄이야! 아 박사님!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! 어 그렇다면! 아! 콤보이! 니와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해라! 아예 잠깐만요! 이야! 대가리에 스피컬 커 박힌구마! <웃음> 나대가리의스피커를박아놨대 누구야! 아니야! 당장 꺼지지 않으면 나의 사이렌 소리로 너희들 고박을다 터쳐주자! 니네 사이렌 보다 내 방구 소리가 더 크거든? 음. <웃음> 아 그만해! 아저 엉덩이 사이에서 부들부들 떨리는 저 대시발 아 정말 듣기 좋다! 아. 어때? 내가 이겼지? 그러니까 얘기 좀 하자 알았어 그러잖아, 야, 너는 사람이야, 괴물이야, 뭐야? 난 사실 사람이었어. 난군인이었다고 하나, 둘, 하나, 둘! 1 3중대 채널이, 사, 아, 둘! 자네 또 뭔가! 어, 살려주세요. 숨을 못쉴것 같아요. 에이 음, 저런 체력 어떻게 군인이 된 거야? 에이, 야, 너 뭐야? 어? 너 때문에 지금 우리 다 얼차려 봤잖아? 미안해.. 자, 조용! 십삼 중대 네! 어쨌든! 잠시휴식 의식! 의식! 의식! 의식! <웃음> 난군인이 싫어.. 집에 갈 거야.. 야! 어... 야, 너 똑바로 훈련 안 봐도? 어? 너 땜에 우리 소대가 얼마나 힘든 지 아냐고! 야, 이뭐 멋짠게 이제 군대 와가지고 힘들게.. 미안해.. 왜우나군인이왜우냐고 어? 너 이제 코디스 전주에서 너질짜짤 거야? 아? 어? 나도 어쩔 수없나 봐. 어? 어? 어? 저 사이렌 소리! 준비했고 천장이다! 야 어서 서둘러! 어 알았어... 어, 무서워 저 사이렌 소리... 뭐라고너 짚어! 어, 어. 속으로! 쏴! 오른쪽 폭탄 조심해! 자이 손에! 이 손에 왼쪽으로 움직여서! 쏘라! 뭐냐서 저기. 서워죽서어기서어기서저저 무서워, 소리 저무심저저기이저 소리 너무 심저 야! 서 저기서. 저기서. 저 저기서. 저기고 저기서. 저기서. 저기서. 짜기서 저기서. 저기서. 저기서. 저기서. 저기서. 서로들이 다 죽어가는데 넌 여기서 울고 있어. <웃음> 다음에 잘 싸울게요. 다음 전쟁 때꼭잘 싸울게요. 필요 없다. 너에게 임무를 주겠다. 저 사이렌 스피커를 파괴해라. 저게 아무래도 우리 신영 모든 군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. 사이렌들을 폭파하도록 하라. 그게 너의 임무다. 오, 또저 사이렌 소리. 저 사이렌을 꼭 폭파할 거야. 꼭 폭파하자고. 죽여 <끝> 괴물이소! 어, 어, 내가.. 내가 왜 이렇게 변한거지? 괴물이다! 괴물이다! 쥐! 다 니들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거 아야 네, 괴물이다! 까맡혔다! 어, 어! 다 니들때문에 내가 이렇게 괴물이 됐어! 내가 전쟁 신청을 했지! 죽어라! 이런빼! 아킹! 어! 어, 그만해! 아귀 아파! 어? 아내 몸아! 아내 귀! 어! 그렇게 난 몸에 사이렌이 바뀐 아, 채 살아가게 됐지. 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. 아 사이렌에도 넣으면 안 됐다. 저기 널 다시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 박사님이랑 우리 연구진이 도와줄게. SCP 연구소로 같이 가자. 어? 가자! 성인은 고맙지만 됐어 난 지금 사이렌 헤드로 사는 게 나름 괜찮거든 나중에 혹시 내가 필요할 일이 있거나 연구할 일이 있으면 너희 SCP 연구소로 가봐 그때 다시 보자 그러면 나 갔다 알비벳 <웃음> 근데 박사님 어 고봉아. 제사인인드요 걷는 게 이렇게 짱스럽게 걷지제. 진짜 별로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저초사거이면서 걷냐? <웃음> 네. <웃음>